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아, 명치통증, 그러니까 상복부 팽만감. 아, 명치가 여러분 어디신지 아시죠, 그 명치통증, 상복부 팽만감은 가스가 위장에 이렇게 자꾸 몰리는 현상입니다. 아, 위가 딴딴해진다 그러죠 위가 딴딴해지면서 뭐 몸살 현상과 비슷하게 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아,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음,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음식을 먹으면 바로 위가 빵빵해져 버리고, 어, 떤 소화불량증세와 함께, 뭐, 체했다, 뭐,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은, 뭐, 그,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고, 어, 알고 있습니다. 아, 저도 역시 경험해 본 적이 있고요 사실 명치통증, 이상복부 팽만감은, 대처법만 알면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물론 뭐 다른 증상들과 함께 이렇게 많이 연계돼 서뭐 다양한 증상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좀 상황이 다르지만은 단순한 명치 통증이다 그냥 가스로 인해서 어, 위장이 자꾸 팽창된다 부풀어 오른다 어, 위장이 팽창되면 여기가 상복부가 그죠 어, 갈비뼈 바로 이지막 빡빡 지는뭐 <웃음> 어, 그런 어떤 통증을 갖고 있죠 그죠? 어. 자 가스가 어, 아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아, 여러분 대처만 잘하시면 가스를 좀 빼낼 수 있는 방법만 익히시면 의외로 쉽게 좀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치료 과 어, 치료 과정이나 치료 시기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는 조금 길게 잡으셔야 되지만 일단은 대처법이라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일단은 아, 갑작스런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꼭이 동상을 좀 유심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스는 가스가 왜 위장에 갇히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어, 여러분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양쪽에 폐, 그러니까 폐가 있죠. 어, 폐가 큰데요. 어, 폐, 폐가 위장 상단을, 어, 위장 윗부분을 이렇게 슬며시 누르고 있는, 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제 조금 폐 확장증, 어, 폐쇄성 폐질환 혹은 폐확장증의 어, 초기 증상에 이요 사실은 어, 폐가 극심하게 떨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들수록 폐가 자꾸 커지고 심장이 커지는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일찍 시작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자세가 안 좋다거나 혹은 운동이 너무 부족했다거나 혹은 뭐, 호흡이 불량했다든가, 너무 긴장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가 이러면, 호흡 불량 증상과 함께, 폐가 잘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폐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피의 무게 때문에 사실은 떨어지는데, 어, 여러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아, 저희, 아, 그림을 하나 이렇 그려봤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 저희, 양쪽에 폐가 있죠, 그죠? 양쪽에 폐가, 큰 폐가,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횡격막이활 모양이에요, 그죠? 아, 어, 이게 제가, 어, 좌우 빛, 어, 횡격막이이렇활 모양으로 이렇게 크게 있어요. 어, 이렇게 있는데, 자, 폐 바로 밑에, 이거는 뭐, 평면도로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아, 어,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폐 바로 밑에 이렇게 횡격막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횡격막은 얇은 근육막이고요. 어, 위에 있는 폐와 심장과 아래에 있는 창자들을 구분 지어주는 어떤 우리 가슴에 있는 원통형 모양의 이래 얇은 근육, 막입니다, 막. 어. 그 폐와 이제, 이제 횡경막이 있고, 또 폐가 이렇게 약간 떨어지면서 이 위장 상단, 위장 상단 부분을 눌러버려요. 어. 그 이건 평면도로 그려놨기 때문에 뭐, 뭐 위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어, 보시면 안 되고요. 어. 거의 이렇게 위장하고 폐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 요, 어, 요쪽에 심장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있고요. 그니까, 러이 폐가 위장 상단을 지그시 눌러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 식도, 그니까 여기, 어, 이렇게 목을 따라 내려오는 식도와 위장 가운데에 사이에 연결고리 부분이 있는데, 이걸 위식도과략근이라고 합니다. 위식도과략근. 그니까 이 부분을 눌러버리기 시작하면, 이 위식도과략근의 개폐동작이 어, 불안정하게 잘안 일어나게 돼요 어, 위식도 가려근이잘안 일어나게 그러니까 되 어, 우리가 이제 창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어, 또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폐가 이렇게 수축 팽창 수축 팽창 하면서 창자도 같이 연동 운동을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 이 부분이 눌려 버리게 되면 어, 그러니까 개폐 동작이 잘안 일어나게 되면서 위장에 있던 가스가 이 식도로 통해서 코를 통해서 빠져나가지 못해 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에 가스가 갇혀버린다 이런 뜻이죠. 위장에 가스가 갇혀버리게 되면서 위장의 압력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위장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죠그뭐 영구적으로 커졌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자꾸 팽창 현상이 음식만 먹으면 가스가 식도로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팽창 현상이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 사실 이제 뭐 제가 지금까지 올리고 있는 대사 정후군 대사 정후군 치료법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제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 동영상을 어좀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일단은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일단은 어 뭐좀 뭐 어떻게 아 간편하게 해결하려면. 어, 폐를 인위적으로 덜어 올려야 됩니다. 폐를 인위적으로 덜어 올려야 되는데, 그럼, 아유, 뭐내 속에 있는 폐를 어떻게 덜어 올리느냐, 어, 이렇게, 의구심을 가실 수도 있는데, 어, 폐는 인위적으로 덜어, 들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호흡과, 어, 호흡과 좀, 이게 자바라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바라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폐를 일단 덜어 올리면 가스가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위식도 관약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정상적인 개폐 동작을 하면서 가스가 빠져나오면 위장의 압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 여러분이 몸이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한다. 아 그리고 가스가 자꾸 빠져나오면 아 이제 아, 다시 몸이 살아난다. 이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이두 가지 그니까 호흡법과 자가라 운동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히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대사정후군 치료법의 27강 대사정후군 치료법 27강에 보시면 호흡법이 나와 있어요. 호흡법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27강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7강 꼭 들어보시고 호흡법은 일단 우리가 폐를 수축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람을 내 부는 겁니다. 풍선을 부르는 것처럼 바람을 부는 건데 이렇게 푸는 거예요뭐가끔하다 뭐 세게 불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자 이걸 너무 자주 빠르게 해서는 안됩니다. 약간 어, 그 요동영상을 어, 통해서 모든 걸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2차 자각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빠르게 하면 여러분 몸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간격을 좀 길게 두셔야 됩니다. 한번 했을 때 다음 번후할 때까지 한 5초에서 7초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되고 또 일단은 부는 내 부는 내 쉬는 호흡에만 조금 집중을 하세요. 들이마시는 호흡은 좀 약간 신경을 안 써도 괜찮습니다. 아, 그 27강을 들어보시면 제가 아,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후 하고 바람을 일단 내 부는 겁니다. 아, 바람을 내 불고 어, 두 번째 는 약간 이제 자세를 조금 이렇게 그냥 에서는 일어선 자세에서는 좀 어렵고요 안전 자세에서 이렇게 똑바로 안전자세 등받이나 이렇게 기대지 마시고 어, 허리를 조금 똑바로 세운 자세에서 바람을 이렇게 부는 겁니다 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세게 불어도 됩니다 세게 불어도 되고요 그런데 어. 가스가 올라온다 이 말을 어,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은 물론 제 동영상을 꾸준히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거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 속에서 소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뭐 정상인이나 여러분이나 비정상인이나 모든 분들이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가스가 이제 창자 속에서 흡수도 되고, 불필요한 가스는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불필요한 가스가 빠져나오는 시스템이 무너졌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겁니다. 이제 폐가 확장이 되면서 이게 어 그러니까 때문에 어 치료하려면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어 필요하고요. 가스는 제가 그냥 하, 하, 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는 이렇게 네 이건 무슨 과정인가 하면 제가 인위적으로 이 식도 위장에서 식도에 올라와 있던 가스를 여 위, 여 식도 상단부, 그러니까 입속 구강 안쪽을 인두라고 하거든요. 인두 부분에 있는 그 식도 상단에 있는 협착 지점이 있어요. 식도가 그냥 뻥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물어져 있는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음식이 내려가면 이렇게 벌어지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약간 공간을 두고 다물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압력을 강하게 줘서 위 그러니까 식도 그러니까 식 상관 부분을 인위적으로 벌려 버린 겁니다. 벌려 버리니까 가스가 한꺼번에 쫙 빠져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뭐이이 이, 이 방법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할 수는 없을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바람을 부는 것고는좀 달라요. 바람을 부면 폐에 있던 공기만 빠져나오지 이렇게 가스, 이제 소리가 나면서 가스가 나오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어, 어, 조금 믿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 제가 아까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내뱉는 이 가스는 냄새가 납니다. 아, 타는 듯한 냄새와 위산이 섞여 있는 어떤 약간 타는 듯한 냄새를 띄고 있는 가스입니다. 가스인데 이렇게 나오면 속이 편안해지는데 못 나오게 되면, 자, 위장이 팽창되면서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일단 폐를 어느 정도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폐가 이제 늘 확장된 폐가 순식간에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폐가 떨어지면서 상복부 팽만감이 온다, 명치 팽만감이 온다 이 말은 그까 그러니까 폐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서서히 내려앉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긴 시간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최소한 1년 정도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다시 이 가스 배출 시스템이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단 다른 자세로 앉아야 됩니다. 그죠?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는 게 좋습니다. 등받이에 는 그러니까 사실은 자바라 운동 제가 아까 이제 호흡법과 자 하고 한 5초에서 7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바람을 부는 겁니다 혹은 가끔 가다가 세게 불어도 됩니다 하고 이렇게 불었다가 또한 5초에서 7초 세게 불면 더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부는 겁니다 부는 건 쉽죠 그죠? 쉽습니다 자바람 자 자발화 운동은 사실은 우리가 창자 속에 있던 가스를 어, 식도를 따라서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뽑아주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아, 이것도 참설명드리려면 너무 깁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니까 대사증후군 치료법이라는 동영상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잘 활용해 보시고 일단 자발라 운동은 거의 대부분 팔과 어, 머리를 흔드는 운동입니다 팔과 머리를 흔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 속에 있는 피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하 비대칭이 되어 있어요 어,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어 다니게 되면 아래쪽 그러니까 다리 혈관과 창자 쪽 혈관 하복부 쪽 혈관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상단 쪽에 있어야 될 피가 점점 다리 쪽으로 많이 어, 가, 가 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니까, 이 위쪽으로 피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러니까 머리, 머리부터 앞면, 얼굴, 목, 이런 쪽으로 점점 찌그러드는 현상이 벌어져요. 살이 빠지고 점점 찌그러듭니다. 찌그러드는 거예요. 그죠? 어, 연세가 많으시면 얼굴이 다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두피도 다 빠져버리고 두피가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니까, 러 뭐, 목, 가슴, 이런 쪽이 점점 가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왠가면, 혈관, 어, 이 위쪽으로 흐르는 피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되면몸 전체에 혈액순환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몸이 점점 노쇠화 되어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잘안 돌기 시작합니다. 피가 안 돌면 폐가 점점 잘안 움직이기 시작하고 심장도 점점 잘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심장도 더 강한 힘을 줘야만 피가 돌고 폐도 더 강하게 움직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폐에 자꾸 피가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의 무게로 의해서 자꾸 폐가 내려앉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위적으로 이 상체 쪽으로 올라오는 피를 조금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게 잡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 기름통 드럼통에 있는 기름을 이렇게 잡아라처럼 이렇게 꾹꾹 눌러서 기름을 이렇게 뽑아 올리는. 물이나 기름을 뽑아 올리는 자바라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죠? 어 제가 그냥 이름을 자바라 운동이라 이렇게 어 명칭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움직이고 머리를 흔드는 게 자바라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팔에 있는 근육과 목에 있는 근육, 어 이걸 자꾸 움직여서 피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어 피가 이제 우리 몸 전체 골고루 퍼지게 되면서 피가 원활하게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순환되기 시작하면서 폐도 어, 좀 쉽게 수축, 팽창, 수축, 팽창 하면서 폐가 이제 살짝 들리기 시작해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죠? 자,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맨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이거,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좀 비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비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거보다는, 이 물병 같은 거 있어요. 물병. 여러분, 뭐, 편의점이나 슈퍼 같은 데 가면 1.5L 콜라병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이다병이나 콜라병을 그냥 뭐돈 아까워하지 말고 무조건 사세요. 아니면, 정이그돈이 아까우면 집에 있는, 어, 동네에 이렇게 뭐 재활용 봉지에 있는 어, 물병을 가져와서 씻어서 물을 담으세요. 물을 담아서 그러면 이거 1.5L니까, 어, 무게를 따지면 1.5kg 정도 됩니다. 어, 이걸 이용해서, 자, 어떻게 하나 하면, 자, 이렇게 높이 든 상태에서, 그죠? 높이 든 상태에서 그러니까 까까 이렇게 안 내려도 됩니다.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어깨가 아프면서 어깨 통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상태에서 후 자, 머리도 흔 들고 바람을 이렇게 부는 겁니다. 자, 바람을 부우고 있습니다. 자, 5초 정도 지나면 자, 또 세게 한번 불어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또 너무 힘들면 밑에서 내려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밑에서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는 폐를 덜어 올리는 동작에 더 효과적인 것은 위로 하는 겁니다. 위로. 근데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뭐 조금만 있으면 한 1분만 지나도 어깨가 아파서 못해요. 그죠? 그럴 때는 내려서 이렇게 하다가, 그죠? 네, 이렇게 내려서 하다가, 정 힘들면 무릎 위에, 어, 무릎 위에 물병을 이렇게 살짝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팔로 약간 버텨준다. 이 상태로 머리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바람을 불면 됩니다. 바람을 불면 트림이 올라올 거예요. 트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트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트림이 나오면 가스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어, 가스가 나오면 여러분 위장의 압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위장의 압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속이 편안해지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 일단은 트림 증상 여러분들이 아직 그이 동영상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림이 자꾸 나온다. 그러니까 멀쩡했는데 트림이 나온다 이런거는 아, 폐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벌써 지나가 버린 거예요. 트림이 아, 트림도 안 나오고 상복부 팽만감만 계속 있다 이 말은 벌써 악화 더 악화돼. 어, 폐가 더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트림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어, 이제 다시 회복 단계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고요 이 트림에 대한 부분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사증후군 치료법 어 이걸 통해서 또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시기 바라고 어 참고로 이렇게 음 제가 또 2차 자각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2차 자각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 아,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치료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막 물병을 이렇게 들고요, 머리를 흔들면, 여러 가지 가스는 나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이 위쪽으로, 가슴 쪽으로, 머리 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찌그러져 있던 혈관이 다시 팽창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가끔씩 머리도 아프기 시작하고 뭐 잇몸에서 피가 난다. 혹은 폐가 들리면서 갈비뼈하고 부닥치기 시작합니다. 폐가 수축되면서 갈비뼈가 부닥치면서 여기가 빡빡해지고 그, 예, 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어 그래, 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아, 조심하시고 근데 뭐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날 텐데,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나타났는데도 막 끝까지 좀좋아 빨리 좋아지겠다, 이런 조바심 가지면 안 됩니다. 어, 아 물병들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깨통도 나타날 수 있고, 그죠? 막 여러 가지, 심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자, 물병들기 너무 했는데 막, 어깨, 그러면, 맨손으로 자꾸 하세요. 맨손으로. 어. 머리도 이렇게만 자꾸 안 들지 마시고 가끔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내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증상이 뭐 극심한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조금 그런 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걸 몇번 했는데 그냥 완전히 치료돼 버리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치료가 아니고 이제 단지 지금만 해결되고 또또 또 다음에 먹으면 또명치가또 아프고 그러면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이게 계속 반복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증상이 조금 극심하고 좀 심하고 오래된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제가 아까 말했던 대사증후군 치료법 유튜브에 어, 제가 벌써 1강부터 지금 벌써 54강째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참조하셔갖고 어, 꼭 어, 치료에 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사실은 가스가 올라오고 명치통증 뭐 이런 부분은 병원에 가도 사실은 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아뭐 내시경을 해봐도 빈속에서 하기 때문에 아, 창자에 뭐 가스가 있을 수도 없고요 아, 이런 부분은 병원에 가면 십중팔구 뭐 약한 위험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냐그면그 그 가스에 대한 부분을 의학적으로 사실은 어, 의학계에서 잘 안돼 있어요 어, 규명이 안돼 있습니다 규명이 안돼 있기 때문에 가스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어, 가스가 발생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 속에 끄르룩끄르 끄룩 같은 가스가 있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 의학적으로 어, 의학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별로 해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하여튼 뭐 좋아지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어, 가스가 빠져나오면 속이 편안해진다. 아, 이 어, 이분을 꼭 기억해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아, 명치 통증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저기 한 가지 그냥 팁을 조금 하나 더 드리자면 누울 때 그죠? 아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위산이 식도 쪽으로 넘어와 버리기 때문에 누울 때 입을 이불, 이불 하나를 이렇게 조금, 한 10cm 정도, 다리 쪽에, 그죠? 어, 무릎하고 발까지, 다리 쪽에 한 10cm 정도, 이렇게, 어, 이불을 그냥 접어서, 어, 조금 약간 높인 상태에서 다리 쪽에 놓고, 베개를 빼세요. 베개를 빼고, 한번 누워 계세요 보세요.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입을 다물고, 아까 했던 호흡법을 그냥, 어, 코로만, 코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냥 어, 5초 간격으로, 이렇게. 음, 음, 이러면 사실은 뭐 이렇게 어, 막 자발운동을 막 해서 없는 효과하고 비슷하게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있는 피를 어, 몸을 뒤집어 놨을 때 피가 머리 쪽으로 가슴 쪽으로 이렇게 막 오, 이제 정상 어, 어, 피가 쭉 펼쳐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폐가 수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면서 가스가 빠져 나옵니다. 가스가 빠져 나오는데 자, 뭐하튼 뭐. 하여튼 뭐 가스의 결정체가 있어요. 가스의 결정체. 여러분들, 여기 백태, 뭐 이런 거 있죠. 썰태, 하얗게 끼는게 이게 가스의 결정체예요. 어. 이게 자연스럽게 빠져, 아, 이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가스가 이게 좀 힘을 갖고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꾸 혓바닥이나 이렇게 입술 주변에 들러 붙게 돼요. 붙으면서 이제 침하고 만나면서 이게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하얀색을 띠게 돼요. 그게 백태, 썰태 이렇게 하는데. 또코 점막에도 자꾸 들러붙으면 재채기가 나오고 막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요분도꼭 기억해 주시고 음, 그이부 자리 만드는 방법도 사실 제 대사정후군 치료법 동영상에 보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아, 일단은 아, 명치통증 사실 제가 막이 부분을 어, 오래전부터 올리고 싶었는데 아, 이거는 조금 좀, 치료가 좀 쉬운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금 늦게나마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분들 조금 잘 실행해 보시고. 그, 명치 통증이 심하실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 만약에 좀 심, 더 심하신 분들은, 사실은, 손, 손에, 그죠? 양손에, 이렇게 모래주머니가 있습니다. 모래주머니. 그 인터넷에 보면, 뭐, 11번가나 이런 데 보면, 모래주머니 이렇게 치, 치시면, 이 모래주머니가 나와요. 어, 이건 500g 짜리인데 아, 500g 이걸 다 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이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야 양 손에다가 한 100g 정도를 달, 달면 돼요. 왼손에다가 100g 정도를 달면 되는데, 그니까, 500g 이니까, 이 안에 보면 세구슬이 한 4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 중에 3개를 칼로 찢어서 빼버립니다. 칼로 찢어서 빼버리고, 한 개만 남겨놓고 손에 차는 겁니다.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가 있어요. 뭐, 팔찌를 한, 100g 정도 중량을 달아서 양손에 끼고 다닌다든가뭐 시계나 팔찌를 활용한다든가 100g 정도를 달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자꾸 팔 운동을 자꾸 하시면 풀을 하시면 어, 굳이 물병을 안 들고 해도 하는 것만큼 또 어, 효과가 있어요 어, 효과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생활 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복잡해요 복잡하고 분명히 모래주머니를 착용하시면 폐가 들립니다. 들리는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모래주머니를 착용하시고 호흡법을 안 해버리면 폐가 더 커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착용하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사증후군 치료법이라는 동영상을 통해서 꼭 참조를 하세요. 그 잘못하면 사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죽일 수도 있고 더 악화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주머니 착용법은 제가 지금 당장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해요. 아 일단은 뭐 하루에 몇, 몇 차례든 괜찮으니까 식사 후에 아좀 속이 답답하다 싶을 때는 물병들기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끝까지 안 내려야 됩니다. 그냥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가볍게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을 부는 겁니다. 그러면 폐가 들리면서 위장에 있던 가스가 식도를 타고 올라와서 입을, 코를 통해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느끼 민감한 분은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면 내분 좋아집니다. 그죠? 어, 그니까 하루에 뭐네 번을 하든 다섯 번을 하든 여러분 불편할 때마다 일단 실행하시고 집에서는 어, 이부자리를 잘 이용해왔고 이부자리도 아까 제가 2단으로만 얘기했는데 어, 3단 정도로, 그니까, 그니까, 다리를 제일 높이고,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에 가슴을, 이렇게, 횡격막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어, 횡격막과 다리, 그리고 머리, 이렇게 분리해서 3단으로 해놓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더 효과적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여러분 명치 통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은, 어, 일단은, 좀 거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은, 네, 요렇게만 올려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대사증목은 치료법이란, 어, 어, 제목으로 검색을 해 보시고, 제가 쭉 올리고 있는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뭐, 영어 동영상도 있고, 근데, 어, 구독 신청을 해 버리시면, 제가 올리고 있는 동영상들을 다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어, 그 보면 유튜브, 뭐, 구독 신청 란이 있거든요. 어, 그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거니까, 어, 그거 잘 활용해 보시고, 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제 설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